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이태희라고 합니다. 거울을 잡아보시고 코트는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도 이쁘겠다 싶고 코끝도 조금 더 올려도 더 이쁠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콧망울도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좁혀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. 이렇게 찌그러지 되지 않고.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살짝 적당히 너무 많이 줄지 않게 그래서 요 콧대에 넣는 건 하이소프트 실리콘 코끝에는 좀 귀에서 연구를 뛰어다 놨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좀 이렇게 마르셔서 이런 데를 좀 지방 이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, 특히 여기 광대 밑에 양쪽에 뭐라고 여기 팔자 눈밑 이런데 넣시면은 으 얼굴이 훨씬 더 매끈하고 더 이뻐집니다 네 지방 이식은 이제 자기 살이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자연스럽습니다. 회복은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다닐만 하시고요. 자연스러워지는 건한달 정도 걸려요. 뜨거워지기 네. 뭐,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만 넣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요. 근데 조금 부족하면 한번 정도 더 넣을 수 있어요. 네. 뭐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? <웃음> 아, 네. 잘될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. 나가시면 우리 또 네. 안내해드릴게요. 네네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.